자 오늘 레슨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 동작이랑 이 동작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디봇을 조금 더 깊지 않고 길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이언을 치다 보면은 공이 이제 디봇을 내면서 길게 들어가는 모양을 좀 만들려고 그리고 디봇을 내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 사이에서 나오는 실수가 바로 디봇이 굉장히 짧고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디봇이 짧고 깊게 들어간다는 뜻은 뭐냐? 스윙이 지나치게 V자로 들어오면서 땅이채가 들어가면서 바로 튕겨져 올라온다는 뜻이고요. 낮고 길게 빠지는 팔로스루가 아니라 바로 튕겨져서 올라가면서 팔로스루 없이 임팩트에서 피니쉬로 바로 넘어가면서 몸도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쉽게 발생을 해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한 오늘 방법인데요. 자, 먼저 디봇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운블로로 공을 쳐야 되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임팩트는 자,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들어올 때내 몸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다운스윙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은 아무래도 클럽이 좀더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모든 디봇은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 공이 네 튕겨져서 바로 나가겠죠 자이 상태에서 팔까지 길게 뻗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깊이가 더 깊어지면서 오히려 튕겨지는 것만 더 강하고 혹은 공이 맞고 난 후에 채를 놔져버리게 되는 내 힘보다 공이 찍히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잡고 있는 힘보다 클럽을 놔져버리게 되고 페이스가 비틀어지면서 미스샷이 좀 쉽게 나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디봇을 깊게 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자, 바로 임팩트 때 몸이 기울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의 앵글이 최대한 셋업과 같게 들어와서 이렇게 일자로 세워진 상태에서의 임팩트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기울어진 이런 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일자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원이 훨씬 더 완만하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면서 훨씬 더 우리는 편하게 팔로스로 앞으로 뻗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만들어내게 돼요. 자, 팔로스루가 앞으로 뻗어줄 찬스가 생겼다. 자,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뻗어야겠죠. 자, 우리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몸을 세워놔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스윙이 끝나버린다면 마찬가지로 내려오자마자 그냥 바로 올라가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힘을 길게 주는 거예요. 자, 다운스윙을 할때 공을 찍겠다고 여기서 위에서 한 번에 힘을 확 줘버리고 말아버린다면은 이 공이 이렇게 팍 찍히고 채가 땅으로 확 치키고 튕겨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내가 1의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은 그거를 여기에서 1 0을한 번에 빵 써버리고 모든 걸다 끝내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실, 실, 실, 실 이런 식으로 그 힘을 나눠서 길게 100보다 적은 힘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몸이 최대한 세워진 상태에서 힘을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힘을 길게 밀어서 집어넣어 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팩트 이유가 굉장히 낮고 길게 뻗어지면서 디봇이 생기더라도 전보다 굉장히 얇고 긴 디봇이 나오면서 페이스 컨트롤이 더 편해지고 디봇이 날아가는 것도 훨씬 더 멋있게 날아가겠죠? 그렇게 되면서 공의 방향성도, 스핀 량도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내면서 다운볼러의 스핀까지, 그리고 멋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낮고 긴아 얇고 긴 디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몸을 세워서 임팩트를 만들어 주시고 힘은 길게 가져가면서 임팩트를 만들어 주셔야지 조금 더 편한 아이언 차선을 할수 있을 거예요